김태곤 원장님, 지난 국감에서 제가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인이 되달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 자료를 보니까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전원이 보낸 자료의 사고 원인을 보니까 전체 36건 중에서 장비결함은 두건이고 대부분이 작업절차 미준수예요. 이게 24건인데 작업절차 미준수는 무슨 뜻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 건설기계에 대해서 설치라든가 해체 또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들에 따라서 설치하고 해체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타워크레인들이 설치 해체 과정에서 많은 사고를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있습니다. 그러면 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서 네? 타워크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아니요. 이거 절차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작업 절차 미준수 이거 하면은 노동자 탓으로 되는 거거든요. 24 거를 검토를 해봤어요. 네네. 원장님. 근데 사고 조사 보고서에도 명백히 장비 결함이 원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저 자료 보십시오. 장비 결함인데 이게 사유가 작업 절차 미준수로 돼 있어요. 이 사건은 특히나 제가 20년 국감에서 지적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임의로 안전율을 부풀려가지고 거짓으로 형식 신고한 그 서류 세탁한 장비가 작업하다 결국은 사고를 낸 거거든요. 장비결함이죠.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뭐냐. 매뉴얼을 해석을 하는데 볼트를 한쪽에 두 개씩 체결해야 되는데 한 개만 유격 없이 채우면 문제없다 이렇게 안전원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래, 이 때문에 상부 구조물 전체가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작업 절차 미준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사고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작업 절차 미준수해서 노동자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건 살인이라고 밖에 볼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왜냐? 작업 절차 미준수가 아니라 기회가 잘못됐건데 기계 결함이고 설치 결함인데 평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안전원에서 제약하겠다고 얘기거든요 네. 노동자들이 사고조사에 의해 청을 요청하고 합의까지 했다고 하는데 왜 다시 안전원을 요명하게 하는 분께 의원들 다시 구성에서 원인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좀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